이거는 하나의 절충안이 나온 게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사난부지금을 제외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자 오늘 날짜로 국토부에서 그동안 다들 궁금해하고 또 조금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리고 1인 어떤 대출 관련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어, 그런 것에 대한 발표 자료가 있었거든요. 국토부 자료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에서는, 어, 서울이 9.13 대책 이후에는 전반적으로는 안정을 보였었나요? 서울은 저는 다날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 그래도 조금 약간 조정된 데도 있나 봅니다. 근데, 강남권 재건축발 상승세의 확산으로, 강남, 송파, 어, 이런 그 지역들이 계속 13주 연속 날아가고 있었고요.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 또 이런저런, 어, 규제가 더 자꾸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웃음> 이 날아 날라 가격이 날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갭 투자가 굉장히 지금 좀 성행해가 있고 그리고 전액 대출만 가지고 뭐또 투자를 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좀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정도가 높았다 그러네요. 3.7배씩이나? 어, 이렇게 높다 보니, 분양가가 올라가고, 어, 분양가 올라가고 나면 그 인근 주택이 또 올라가고, 어, 이렇게 서로 시소처럼 시너지를 내면서 계속 상승을 해왔다는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 정책은 분양가를 꽉 잡아 놓으면 그 집값이 가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뭐 거래 내역을 이제 검토를 해 봤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 중요한 거. 또 여기 한번 볼까요? 어,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어, 그동안 현행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어, 40%의 이 규제를 어, 개인들만, 개인 사업자들만, 임대 사업자든 뭐 그냥 개인이든 이런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40% 선까지 그동안 적용이 되고 있었죠. 근데 이거 어떻게 개선하느냐 했더니 그냥 개인이 살던 집을 사고 파는 것 말고 그걸 주택 매매 업을 등록해가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주택 매매 업자한테도 이거를 적용하겠다 40% 규제를. 어,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나 이런 지역 안에 그동안 법인에 대한 대출은 거의 규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투자자들이 1인 부동산 법인을 차려서 대출을 풀로 이용을 하면서 그동안 뭐개 투자도 하고 또 오를만한 지역에 가서 그냥 똘똘한 한 채를 사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법인은 84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세금도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뭐 부가세도 부과가 안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렇게 법을 활용해가 하는 거를 정부에서는 그냥 두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임대업이든, 주택 매매업이든, 어, 이런 그 법인에 대해서도 LTV를 개인과 똑같이 40%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 이 굉장히 좀큰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뀐 거. 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권 정서를 가지고, 어,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해서 그 정권을, 어,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돈을 꺼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는 LTV 규제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담보 신탁에 뭐 10억을 넣어놨다 그동안은 뭐 양껏 꺼내 썼는데 이제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똑같이 40%를 적용한다 그러면 뭐 4억까지만 꺼내 쓸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 그려놨네요 이게 개선 투기가 열지구는 40% 조정 대상은 60% 이렇게 그게 따르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전세 전세금에 대한 거는 어 여태까지는 이렇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가 좀산허거나 주금공에서 전세 대출을 제공하는 거를 2주택 이상은 금리 산걸못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 금리를 좀더 주고 그렇게 대출을 했는데 어 이제는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가진 그냥 고가주택 하나 가진 사람도 어, 이런 제한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그동안 그 전세가의 거의 80% 까지는 대출이 되있기 때문에 어, 내집한 채가 있는 걸 팔고 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을 어, 다른데 오히려 대출을 해놔 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 그런 것도 조금 제약이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어, 적용시 지정 검토 방식 이래 가지고 어, 올해 9월 기준으로 오늘 벌써 10월 1일 입니다 그죠 그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어, 전국에 있는 31개 투기과열 지구의 전 지역, 전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어, 정량 지정 요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는 그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했대요. 31개 투기과열 지구 모든 지역이. 어, 그러다 보니, 음, 이제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면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이걸 아예 시, 군, 구 단위까지, 요렇게 나누어서 하겠대요. 그 구에 이제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든지, 이럴 때는 고지역만 그쭉 뽑아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 뭐, 뭐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다든지, 어, 그 다음에 뭐, 집값 상승을 굉장히 선도를 했던 지역이라든지, 어, 또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서 후분양 단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확인된다든지 그럴 때는 이거를 다 뽑아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분양 그 물량 공급이 너무 광범위하게 묶여서 어, 공급이 오히려 위축돼서 어, 부작용 처리하는 걸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죠. 아예 동별로 지정을 하겠다고. 아주 핀셋 지정 동별 지정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 동은 계속 공급이 좀 되고 원활하게 거래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그리고 요 법은 언제까지 오늘이 10월 1일인데 10월 말까지 고마 시행령 계정을 차질없이 딱 마무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실제 요 분양가 상한제가 빨리 좀 시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풍은 양가 상한제가 또 이렇게 시행이 되면 잠깐 또 경과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당장은 내가뭐 당장 또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 시점에 걸려서 애매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완된 경과 조치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은 어이 모든 사업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딱 신청하는 그때부터 적용을 바로 하는데 이게 어, 법이 개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거는 바로 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다만 재건축 재개발 지역 주택조합 어, 이런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답니다 어, 이거를 이제 보완을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입법 예고 그 기간 중에 총 4,949명이 유예 기간 중에 어떤 그 기간을 좀 달라 유예기간을 달라 이렇게 218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받아들여지는 모양이고요 어, 어떻게 어 이제 이렇게 보완이 되느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요법이 시행이 되기 전에 이미 관리처분이 났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해 놔 놓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라 하면 관리처분계획에는 일반 분양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그게 다 가만히 돼서 비례율 이런 게 이미 책정이 되어가 있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 어, 너무 분양가를 어, 원래 그 사업계획 잡은 것보다 낮게 한다든지 이러면 조합원한테 사실은 피해가 막대하게 갈수 있습니다. 어 지금도 개인의 재산들인데 너무 국가가 갑나라 배나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을 한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하나의 절충안이 나온 게 시행령이 시행되고 나서 6 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대요. 그런데 법이 만약에 10월 말에 보완이 돼서 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이러면 시행령 후 6개월까지니까 그 다음해 5월까지 일반 분양 모집 공고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분양과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적용되는 단지 자체가 일단은 투교가열지고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산에 투교가열 지구 단한 곳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 안해도 되고요 부산은 서울에 투교가열 지구 중에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재건축도 시행령 딱 공포 딱 되고 나면 6개월 안에 모집 공고를 얼른 빨리 내고 입주자를 찾으면 분양 공고를 내면 적용해서 제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업 계획인가 승인 받는 요게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 처분인가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6개월 시행령 시행 후까지 그 여유를 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의 일반사업이나 리모델링 주택사업은 똑같이 그냥 주택법 시행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이런 적용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분양가 그 상한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어 6개월 이내에 아까 모집 공고를 신청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 시행을 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는 계속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제외돼도 고분양가는 계속 적용을 받습니다 이 고분양가 관리는 아시죠 1년 안에 분양했던 어그그 그 분양가를 넘어 날수 없고 만약에 그런 게 1년 안에 없다 하면 직선 1m 1km 거리 안에서 분양했던 그 분양가의 105%를 못 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관리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10월 말에 공판되어 놨죠. 최종 공포 및 시행시점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일정 등에 따라서 변경은 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포가 딱 되고 나면 어 여기는 민간택지지분양과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5년 안에 거주 의무 기간이 부과가 됩니다. 뭐이 기간은 공공이 뭐 5년이라 뭐 민간은 뭐 2, 2년에서 3년 이런 말이 신문에 있더만 최종적인 기간은 봐야 되겠고요. 그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할 때는 처벌이 다릅니다. 뭐 1년 이하 징역, 뭐 그다음 천만 원이하 과태료인가 하여튼 뭐 무슨 과태료들이 있어요. 그새안 먹었네요. <웃음> 며칠 전에 유튜브 올렸는데 그새안 먹었습니다. <웃음> 어, 이런 것들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법 어, 시행되고 나서 6개월 안에 일반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벗어난다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투기가 열지구의 규제지역에 9.13 대책 이후에 개인은 40% 대출 규제가 있었는데 어, 그동안 1인 뭐 매매사업자 법인 이런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거 똑같이 적용한다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주택자들만 그 전세자금대출이 뭐 부부 합산소득이 1억 넘고 이럴 경우에 어 이렇게 제약이 있었는데 똘똘한 한 주택 가졌는데 집값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다. 그런 경우에도 전세자금대출 규제 똑같이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큰 골자를 나눠보면 그게 답니다. 어 오늘은 초롱소장 오늘의 관심 뉴스를 대신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그야말로 관심 뉴스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산은 뭐, 해당 상이 없네요. 투기가 열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어,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름 감기, 가을인가요? 가을 감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음>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